반 잘린거 하느라 죽겠네요 베어링인데 단면에 반차를 좀 줄이고자 디지털 SCNC처럼 따라할라니까 안되네 <웃음> 뭐야 할말이 없네 이거. 이거를 이게 유격이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바이어를 뒤로 당겨줘요 합니다 얘네들 두칸 다시 앞으로 뒤로 두칸 앞으로 두칸 0.1씩 했는데도 이게 오차가 있죠 하여튼 기준점을 정해놓고 바이어로 두칸두칸아쉽도안 맞네 내가 봤을 때 1 0분의 1이지만은, 만분의 몇이 좀 다른가 봐요. 대충, 1 0분의1 넣고, 넣었어요, 핸들로. 다시 뒤로.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다시 앞으로. 그러면은, 밑에, 밑에 거 쓰고, 위에 거, 단차. 미세하게 있는 거. 뭐 이렇게 보면 보이건 뭐 눈으로 아니 이걸로 보일려가 모르겠는데 미세하게 있죠? 이게 몇시 차이 나냐면은 5착값 있겠죠? 다시 6역 뒤로 2칸 앞으로 2칸 뒤로 2칸 앞으로 2칸 몇시거으로 어, 1분의 7이네 뒤로 2칸, 앞으로 2칸 1 0 0분의8천0분의 8, 8. 아니다 아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아, 천0분의8 차이가 나는 거지 다시 밑으로 밑에 일단 3이잖아요. 다시 올려서, 이거 두 칸, 앞으로 두 칸, 이거 두 칸, 앞으로 두 칸. 그럼 1000분의 8의 오차가 나는 거예요. 이, 이 미세한 단차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0.008 이렇게 반찬을 맞추는 거죠? 힘드네. 힘들어.